오, 다이, 히, 오케이, 또 봐! 오, 오케이, 보고, 자, 나, 히, 오케이, 오, 오. 아, 이럴 때는 런닝 점프 안해안 해도 되잖아. 여기 앞에 수비가 있으면 그냥 두 발로. 발로 멈추, 멈춰준 다음에 쏠수 있거든 다시 이내나서 세다세 앞에 앞에 핵 여기서 펀치한 다음에 푸시했잖아 바로 원세가폼핵 다시 나와서 이게 드리블을 한번칠 수도 있지만 안 치면 그냥 바로 푸시하고 바로 펀 이만큼 끌고 오라고. One t e p s 펀치 e punch, punch, push. 또, oh, s i 앞에 punch, push, jump, push. Okay. 하나, 둘, 셋! 셋! 힛! 푸시! 띠! 다시 다시! 힛! 힛! 셋! 푸아! 힛! 렛! 푸아! 푸 와, 힛! 푸아! 힛! 푸아! 푸 푸시해서 해서 바로 나가서 이 공으로 이렇게 포스 셋 포스텝까지 왼발 짚고 캐치 내가 공을 왼손을 소유하면서 소유하면서 셋 그렇지 그 타이밍 힙 오케이 그 타이밍에 올라가야지 블록 타이밍을 뺄수 있다고 타이밍. 따라 와 빅맨이 따라 왔을 때와와와 픽! 다핑어 어와 어, 헤이 킥 오케이 더 어, 올려 올려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기, 볼, 볼, 볼. 어, 헤이, 헤이, 헤이.